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농약 살포기를 하차하려던 중 미끄러졌다면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4가단4996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초사실 D는 2013년 12월 19일 오후 8시 13분경 충남 홍성군 F소재의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바퀴가 도로변에 빠지자 화물칸에 실려 있던 농약 살포기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하차시키려 하였는데 하차도 중위 농약 살포기가 이 사건 차량이 기운 방향으로 미끄러져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위 농약 살포기에 깔리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D가 이 사건 차량에서 노약 살포기를 하차하려던 중 노약 살포기가 이 사건 차량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미끄러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용도가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것이며 비로이 사건 사고 발생에 뒤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하차 또는 작업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합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